공장을 어떻게 고르느냐,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어, 특히 그 공장 밀집한 지역, 뭐 서울이고 부산이고 경기도고 할것 없이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공장 값이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웃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김포 같은데는 아마 김포 대구시나. 예, 김포시에서 가까운 데는 평당에 300만원씩은 다 달라고 할 판국이. 예, 안산공단, 반월공단, 뭐, 여기는 벌써 뭐, 옛날부터는 5,600만원 을 하던 데니까 또 약간 더, 더 강세로 이렇게 보고 있고. 화성 쪽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교제 받으신 거 있죠. 화성 쪽에 공장이 첫 경매 가격 이상으로 다 팔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바주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어, 전국적으로 공단이 있는 곳에 다 오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아카데미에서 이미 그 공장에 관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한 1년 전부터 얘기들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어떤 공장을 사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 우선 교재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공장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어, 뭐, 목욕탕, 여관, 이런 거다 관계되는 상업용 시설들이 관계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 저는 이걸, 유령 공장, 유령 공장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이경매로 나와서 팔렸다가 또몇년 있으면 또 나오고, 또몇년 있으면 또 나오고, 이런 공장을 얘기합니다. 모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또 경매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또 경매가 나오고 또몇년 지나서 또 경매가 나오고 이런 공장 이런 공장들은 여러분들 이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공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다. 그런 자신 있기 전에는 안 사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장을 하는 데서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공장 중에서 공장 용지의 가격, 공장의 땅가 이거는 비교적 작게 감정이 됩니다. 감정사가.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공장은 공장 용지, 공장 건물, 그리고 기계 이게 합쳐가지고서. 업처가지고 공장이 되죠. 그런데 각 감정하는 걸 보게 되면은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은 비교적 작게 되고 그렇게 왜 작게 되느냐? 작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게 되는 이유가 토지 감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보면은 공시지가에서 여러분들 감정 평가한 걸 보면은 비도시 지역은 공시지가 한 2, 3배 정도 되죠. 도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큰 편차가 납니다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지가가 평광미터에 20만원짜리 공장인데 이 공장의 가격을 평광미터에 100만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보면은 잘안 합니다. 잘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가격은 비교적 좀 값이 싸게 감정이 됩니다. 근데 공장 건물은 또 틀려요.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좀 많이 감정이 됩니다. 이건 비단 이제 공장 건물 뿐이 아니고 주택, 단독 주택 다 똑같은 그런 거 영국인데, 건물은 왜그 건물은 왜그 감정이 그렇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되느냐. 우리가 그 여러분들 과표 계산하는 데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0년으로 보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20%의 잔존 가치가 남아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년에 2%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건물의 수명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감가상각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건물은 좀 비싸게 감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담뿍 칠다 같은 경우에 볼때 아이고 이거는 뭐한 30년 됐다 하면 집값을 치는 게 아니고 뭘 합니까 철거할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집값이 평당에 1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 이건 건물값 주고 나중에 또 철거비 들고 이중으로 소리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장을 우리가 살 때는 반드시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토지와 건물 기계가 있죠. 이 기계는 아니야, 여러분들 계산해서 빼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 계산해서 빼는데도 제일 먼저 가장 주의해야 될 공장이 뭐냐면 염색 공장은 그 기계 하나도 쓸게 없습니다. 두 번째 화학 공장. 화학 공장도 기계 쓸거 없어요. 그 다음에 기계 감정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쓸게 하나도 없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처리 공장입니다. 열처리 공장은 그 기계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내화벽돌 같은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단가가 비싼 모양입니다. 근데 그팔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감정이 50억이 나왔는데 땅값이 15억이고 건물값이 15억이고 기계값이 20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땅값은 한 20억 정도 되고 건물값은 한 5억밖에 안되고 기계값은 염소공장에 이그 옆다시 하게 되면 은 감정은 50억 했지만 이건 25억 26억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추천 물건의 공장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 매각 가격보다 토지의 가격이 높아야지 추천을 합니다. 또왜 그러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땅은 남아 있잖아요. 땅은 남아 있는데 건물은 자꾸 오래 되면은 자꾸 쇠락돼 가고 건물 못 쓰게 됩니다. 기계는 그게 더 심하죠. 이런 경우에 감정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감정 금액이 얼마 안, 나, 안 되는데 굉장히 그 감정만 많이 되고 실제 가치는 그였다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이 보면은 공장이 공단 안에 있는 공장과 공단 밖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공단이 단지 안에 있는 그런 공장 값이 약한 15에서 한 20% 정도도 비싼 것 같아요. 단지 밖에 공장보다 이게 공장의 단지가 크면 크고 어그 지금 경매 나온 공장이 아주 좀 동떨어진 데 있다고 하게 되면 물론 그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재 매첩에 보면 좋은 공자의 요건이 뭐냐 어, 제일 첫 번째 접근하기가 쉬운 곳 접근하기가 쉽다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기 좋으니까 이제 기계 부품을 조달하기가 쉽다 출퇴근 관리가 쉽다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 원자재 수급비 좋다 다 만든 제품의 배달이 쉽다 또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정확한 납기 그리고 뛰어난 품질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공장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의뢰자와 생산자 사이에는 이게 이제 궁합이 만든 조건입니다또그 다음에 공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을 한다면 은 이 OEM 주문 생산 공장을 할 것인가, 계획 생산하는 공장인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서는데, 저 공장이 지금 OEM 주문 방식으로 하는 공장인가, 계획 생산하는 을 공장인가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문 생산 공장은 뭐고, 계획 생산 공장은 뭐냐 하는 또이런 문제가 있겠죠. 주문 생산 공장은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공장. 그런데 주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 세워져야죠. 계획니계획적으는그니까 자기가 막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장에 쓸 수가 없죠. 계속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앞으로 이 예? 물론 류나판매양에 따라가지고 공장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접근성이 좋은 생산 공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은 우선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은이 수원 영동에 삼성전자 이 공장을 세운 분이 누군지가 이병철 회장이죠 자, 이분이 정말 예지력이 있는 분이다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분이다 저는 그거 그런 그 생각입니다 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영통에 영통의 삼성전자를 만들 그 당시에는 그 영정도에 인천 공항이 생길 그런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전두환 정권 때는 그 영정도는 어떻게 썼습니까? 영정도의 용도가. 그 영정도의 정경환입니까 생활운동 본부장 하면서 거기서 돈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 뭐지? 그냥 조지고 그 돈뺏고 하는 그런 장 그런 그런 데가 용종도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공항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 생각도 못 했더랬죠. 그런데 수원 용동에다 삼성전자 공장을 딱지어요 수원 용동에 가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하고 본사 공장이 이렇게 붙어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동수원 아이씨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신간 아이시고, 수원 아이시고, 어, 왼쪽으로 가면 동수원 아이시죠. 동수원 아이시로 해가지고 영종도 공항으로 물건을 갖다 실어 나르기 딱 좋은데, 거기에서 삼성전자에서 생산된 어떤 어떤 게 영종도 공항으로, 인천 공항으로 갑니까? 이 마이크로 칩, 휴대폰 아주 비싸고. 크기가 작은 거, 이런 거는 비행기로 다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가요. 한뭐 시간 남짓 달리면 공항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등치가 큰 거, 등치가 큰건 어디로 갑니까? 베 배로 실어야죠 TV나 뭐,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그 이거 하기는 또 어디로 가,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부산항으로 가야지, 경부고속도로. 자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참이이 이 이병철 대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굉장히 그 해안이 있고 예지력을 갖춘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장 우리가 이제 하는 공장은 뭐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공장을 사는 건 아니죠. 뭐, 우리는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요새는 공장이 대출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 매매도 잘 되고 싶더라.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장도 보면 말이죠. 공장의 그, 공장, 공장 용지의 값이 지역비로 다 틀립니다. 또 어떻게 틀리느냐. 서울, 부산의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최하 천만 원에서부터 한 삼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 사상공단, 그다음에 서울의 구로공단 이런 그 대도시에 있는 공장용지의 값도 그렇게 구로공단에는 삼천만 원도 굉장히 공장값이 싸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산 공단, 반월 공단, 인천 동남 공단 이렇게 수도권 대단지 공장 지역은 500에서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수도권 지역은 한 150에서 한 500만 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데 기타 수도권 지역은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왜 그렇게 편차가 심할까요? 아니 저 화성에 있는 그 아니 반월 공단이나 이런데 있는 거 공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성에 어디 저축산이나 이런데, 일축이나 뚝 떨어진 데 있는 공장하고 그한 가지 들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의 접근성에 따라서 공장은 가격이 차이가 난다. 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영통에 삼성전자 공장을 세운 그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것 하나, 발목할 사항이 수원이라고 하는 인구 밀집 지역의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인구가 지금 백한 20만 명 정도 되죠. 수원도 보면은 서울을 가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도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다 많이 모이고 좋은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자제품은 손이 많이 가서 특별히 눈이 좋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회사 같은 데 보면은 강남의 톤을 받, 잡지 않은 화장품 회사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모바일 우리 휴대폰 같은 거는 영통 용인에서 인정을 받아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위치가 그 자기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잘 선택된 그런 공장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지금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 선박 공장, 배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의 면적이 굉장히 그 넓어야 되죠. 여러분은 현대 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가가지고 자동차 대기 스탠바이 하는 데만 보도라도 말이죠. 몇만 평이나 엄청 넓어요. 그 다음에 그 배에 실는 그 부두에, 자동차 부두에 가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내 자동차 공장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장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이 적재 적소에다가 공장들이 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의 공장을 비교한다면은 개별 입지는 이제 이 공단이 아닌데 공장이면 한, 한두 개씩 이렇게 설립된 그런 거 공장인데 사실 그 지금 우리가 화성에 가서 보면은 괴이 입지 한 대보다도 자연 발생적인 그런 공단 실제로 뭐 공단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그런 공단들이 많아요. 이 계획을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자기네 이제 기업에서 땅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장을 지은 겁니다. 이두 가지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공장, 이이 공단 안에 들어간 공장은 이미 이제 부지가 다 개발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장을 지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 기업 기업에 대한 뭐 세액 감면 여러 혜택이 있고, 그다음 공장 설립하고 건축하는 인허가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맨 땅에다 자기가 공장을 짓는 그런 경우에는 공장 설립만드는 그런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죠. 제가 그 김대중 정부 마크의 마지막 대중 돼가지고서 공장을 갖다가 하나 만들려고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제가 못 만들고 공장을 샀습니다. 한 1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뭐 진척이 안 나가요. 공장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니까 이 공무원 공장 하나 짓는데 공무원 도장 찍어야 되는 자리가 2 7 3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들어와 가지고서는 조금 뭐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공부 밖에서 광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런지 팍팍 안 줄어듭니다 획기적으로 말해죠서 개선되진 않아요 그 당시에 어 우리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아마 1991년 90 년그저9 1년이나 2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대우 전자에서 영국의 리버풀 근처에다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거기도 영국도 무슨 주가 있고 주지사가 있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주지사가 대우에 가전제품 공장 짓는데 이틀에 한 번씩 들리는 겁니다 들려가지고 뭐 필요한 뭐, 내가 도와줄 일 없느냐. 돈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해라. 자금도 밀어주고, 밀어줄게. 도지사가 그래 놓으니까, 영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대우 공장을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빨리 가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이 전자제품 조립공장이 빨리 돌아가야지, 여기서 일하는 인원이 천명 정도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을 그 공장을 빨리 가동 시키기 위해서 그 주지사 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 현대에서 아, 미국 엘리바마 주에다가 공장을 지었죠 그 소나타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엘리바마 주에서 한 팀을 아주 파견을 했어요 현대에다가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는 이 팀들이 다 밟아. 주정부 팀들이. 그래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공장 짓기가 쉽고 빠릅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장을 우리가 직접 뭐 짓고 할건 아니니까, 공장 입지를 뭐 사전에 확인한다든가 뭐 하는 공장에 짓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은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이제 생산 자동화 스마트 공장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장이 이제 얼마나 그 로봇 팔이 들어있고 그걸 컨베이어 자동적으로 돼가지고서 정말 생산을 모든 과정을 스마트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한몇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10년 전이요 벌써 10년 전에 1억짜리 기계를 사서 인건비 한 사람의 인건비 줄어들면 1억짜리 공장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5억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만 절감된다 하더라도 그 기계 사는 게 낫다 그럴 그래 방법이. 근데 그만큼 공장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공장을 볼 때도 이 공장이 얼마나 그 자동화가 돼 있고 얼마나 스마트화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장을 사는 이유는 공장 팔기 위해서 그렇죠. 사서 팔기 위해서 그러는데 잘 팔리는 공장은 어떤 공장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일해야 되는 공장이 잘 팔리겠습니까? 사람은 작게 와도 기계가 일을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이 잘 팔리겠습니까? 이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고그 생각 없이 여러 공장들을 감마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공장 여러분들 현장 답사할 때도 가시면은 공장의 전력이 몇 킬로와트나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의 경사도가 어떤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트레라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거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가 물이 나오는 자리가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필요한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물건 해설에 어, 들어가겠습니다